구독,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리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어, 이번에는 뉴욕시의 이제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팬데믹 동안에 뉴욕시가 그 이제. 그 식당들 다 문을 닫았잖아요. 네. 그 영업을 할수 없었고 처음엔 그랬고, 음. 이제 좀 풀어준 게 실외 영업 가능하다 이렇게 풀었단 그렇죠. 말이에요. 근데 실외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뭐 어떻게 했냐면 그 맨하탄에 보면은 뭐 퀸즈도 다 그랬죠. 쓰리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랬을 거예요. 그 도로를 막고. 음. 그래서 이제 뭐 인도에서 인도가 사실 좁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인도에 다 테이블 내놓고 할수 없으니까 도로를 일부 막은 맞아. 데가 많았어요. 네? 요거를 그 이제 오픈 스트릿이라고 해 가지고 팬데믹 동안 뉴욕시가 운영을 해 왔는데 네. 이제 팬데믹 이제 지금 다 5월 1 9일 기해서 이제 정원 제한 네. 없이 이제 다 정상으로 돌아가지만 드블라주 시장이 이 오픈 스트릿을 되게 효과가 좋았나 봐요. 네,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음식도 자유롭게 네네네. 먹고 차가 이제 안 다니게 하고 뭐 이런 거.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거예요. 아. 제목을 조금 바꿔서 오픈 블러바드. 오픈 블러드 네, 이렇게 네. 이제 만들어서 앞으로는 어 이제 이런 개념에 음. 좀 시도들을 많이 해보겠다 해서 우선은 그 다섯 개 보로에 한열 군데 도로를 지정을 했어요. 여기를 네네. 이제 시작으로 해서 점점 늘려가겠다는 건데 음. 그 동안은 이제 오픈 스트릿 같은 경우에는 고그 도로를 막고 이제 식당들에서 이제 테이블 밖에 내놓고 사람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는 걸로 끝났다면 이 오픈 블라바드는 그렇게 이제 식당들이 나와서 음식도 먹지만 거기서 공연도 같이 하기 때문에요. 네, 그래서 이제 좀 새로운 개념. 이제 뭐 우리 뉴욕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관광객들도 함께 즐길 수 있게끔 음. 이제 뭐 퍼포먼스를 보면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뭐 굳이 막 전문 공연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각그 커뮤니티 단체들 같은 네. 경우. 뭐 한국 사람들도 가서 공연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부채춤도 쓸수 있는 거고. 그러니까 뭐가 됐든 그런 이제 퍼포먼스와 함께 그 그런 식당을 한번 이 바깥에서 운영하는 걸그 블락을 해놓고 그로를 그리고 뭐 전시회도 같이 하겠다. 아 이제 이런데 이게 전시도 하면서 뭐게 다양한 그런 문화 공간을 네네. 도로를 막고 하는 걸로 계속해서 이제 뉴욕시가 해보겠다는 겁니다. 네네. 명물이 될것 같아요. 그러네요. 네. 네. 그리고 이제 그 본격적으로 메모리얼 데이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여름의 시작이 되죠. 그렇죠, 그렇죠. 네, 이제 이날 바베큐를 시작으로 어, 해수욕장과 수영장이 같이 동시에 문을 어, 다 엽니다. 그러니까. 네.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제가 한번 뉴욕 시에 속해 있는. 해수욕장과 수영장 이제 시작한다는데 코모 주지사가 어 이제 뉴욕 주에 있는 해수욕장 비치하고 수영장도 본격에 운영 들어간다고 음흠. 얘기했고요. 어 이게 지금 우선 시험 시작은 아마 100% 수용 인원은 아닐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조금 시작을 해서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는 100%로 늘리겠다. 차츰차츰 늘리겠다는 계획이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되고 음흠. 이제 그 해변에서 도요 네. 그래서 그런 거 있다는 거. 어, 또한 가지는 영주권 소식을 잠깐 하나 알려 드릴게요. 그 2019년도 그 음.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어떤 지침을 마련했냐. 음. 건강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영주권을 주지 않겠다. 어, 이런 걸 시정을 했어요. 네네. 이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이민 비자 발급 제한을 했죠. 네. 그래서 영주권 신청하는 이민자는 이미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해 있거나 입국 후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. 네. 그래서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자비로 의료비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입증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. 이런 네. 거를 마, 마련해서 그때 당시 또 난리가 났었죠. 맞아요, 맞아요. 그랬는데 이걸 조바이는 대통령이 지난 5월 14일에 이민자들의 건강보험을 가입하거나 의료비를 지불할 수 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게 한 트럼프 포고문을 으흠. 취소한다. 네.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사라졌어요. 네. 그러니까 어, 의료보험. 없으셔도 영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네. 이제는. 요구가 네, 좀 달라졌다는 거.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음. 너무나 많은 이민의 빚장을 보이지않는 빚장을 많이 걸어 놨었어요. 뭐 그렇죠. 공적 보조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것도, 차지도 네. 있었죠. 근데 그것도 이제 없앴고. 네. 그러니까 그 소셜 연금 받는 사람들 뭐 이렇게 그럼요. 혜택 받는 네. 사람 푸드 스탬프죠. 네. 뭐 이런 거 받으시는 분들 다 영주권 못 받게 만들었다는 거. 그러니까요. 말이에요. 안 줘가 아니라 어줄 거야라면서 못 받게 이렇게 빚장을 네. 걸어 놨었거든요. 네. 의료 보험도 네. 그렇 대표적인 거였죠. 사실 부담되죠. 그렇죠. 여기서 그 회사에서 만들어주지 않고 내가 자비로 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. 예, 그래서 네. 되게 비싸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음. 없어졌다는 소식까지 네. 전해드렸습니다.